네, o t a until b는 어떤 뜻이 있는지 볼까요 네 이거는 u n 이전체사 때도 있고 접속사 때도 있어서 예, b 하고 나서야 우리가 절이 올 수도 있어요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야 이럴 수도 있고 그냥 명사면 뭐 7시면 7시가 되어서야 저녁이면 저녁이 되어서야 이렇게 a 했다 a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until 쪽을 먼저 해석해요 그리고 n 시이 있지만 부정언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예문이 있나 볼까? 응? 그들은 네, 집에 왔어 일을 다 마치고 나서요 이게 한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이렇 not 하고 u n t i l 합쳐서 예, 도치를 시켜요 문장 맨 앞으로. 그러면 not until they finish the work 그 다음에 did, h e y come back home 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똑같아 not until 을 합쳐서 문장 앞으로 부정어, 부정어가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댔어 여기 동사와 조동사와 동사로 분리가 되죠 네, 근데 이게 강조를 시켜요 이제 요 not until they finished the work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이때 강조 배웠죠 But it was not until they finished the work that 그리고 여기 뒤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did he come back 이렇게 쓰지 않고 원래 문장 순서대로 day came back home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until 예 네, 여기 나 don't t i l 만 이때 사이 넣은 거야. 그다음에 요 부분을 원래 문장 순서대로 써야 돼요. 음. 자이 이런 문장 이 있어 she didn't find out I had b r w o k e n the v a s e until she discovered an evidence 증거를 발견하고 나서야 꽃고 병을 놓았겠는지를 알아냈다 그러면 not하고 until 쪽을 합쳐서 문장 앞으로 그 다음 나머지 그대로 쓰는데 예, 낯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did she find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요 부조어가 나갔으니까 나머지 문장은 도치를 시켜서 주절은 그래서 의미는 똑같고요. 자, 이때 나던 틀절 여기까지 요 절을 이워지넷 절로 강조해야죠. 그러면 데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주어 동사의 순서로 네 쉬프 u 저 이렇게 되겠죠. 뜻은 똑같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다 알아야 합니다. 너 제발 좀 이렇게 좀 해봐. 응?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 잠 잠을 잔다. 너네는 숙제를 안 하고도 잘 자지. <웃음> 자, '나 don't i l 붙여요. 'I don't t i l I do my h o m e o 그러면 남은 게 뭐야? 'I do go to bed'. 아, 'I do go to b e 이 남았는데 'to I go to b e d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 남아지는 '나 don't i l 강조해. 'It was not', 아, 이진애, it. 'It is not until that I go to bed'. 숙제를 하고 나서야 잔다. 자, 이건 실제로 수능에 있었던 건데요. 맥을잡아야 돼. 이번 주한테 나던 틀이 나오면 데까지 강조했구나. 그 여기 하고 나서야 언틀 하고 나서야 15세기 말이 되고 나서야 된 후에 유럽의 European map makers would leave sections of their maps empty.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은 이제 그 지도의 어떤 부분들을 영역들을 빈 채로 놔두었다. 요건 좀 문장 분석 좀 해볼까요? 네, 이 상태 강조를 한 거야. 나던지. 뭐, European Map Makers들이 주어. 네, Wood Live가 동사예요. 여기 모두가 학원 했다고요. Sections of their maps가 목적어고 MT가 목적 보야요 수능의 문제는 길지만 우리는 할수 있어. 15세기 말이 되어세요. 우리 배치 도 제작자들은. 지도의 부분들을 빈 채로 놔두곤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음잘 정리해두고요 숙제 좀 해서 내봐